오늘 해볼 게임 총지박 게임인데요 네 선장님 네 상태가 조금 심성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친숙한 해적 선장님의 그 모습은 어디간거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 총이 저한테 겨누질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해봅시다 빨리 네 선장님 네 선장님 와우 내모날모손모다봄모난 <놀람> 얼굴에. 어. 뚱이의 상태가 거의 뭐 100kg는 더찐예 뚱이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흡사 휴지 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뚱아 너도 혹시 뱀이 많이 시켜 먹었니?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몸매가 아니야 배민한 VVIP 정도는 돼야지 그 나올 수 있는 몸매인데 말이죠 동시감을 느끼네요 어찌됐든 조금 뭔가 악마가 되어버린 듯한 뚱이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단은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예 뚱아 도대체 너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니? 어이? 안녕? 어, 나 배민 3천만 원어치 시켜먹은 뚱이야 음,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니 일단, 지키는 대로 해봅시다. 일단, 음. 거실부터 시작하자고. 음. 계속 날 쳐다보고 있다, 이거야? 어어어어, 그러워 동아, 동아, 미안한데, 그, 카드보드지. 아, 아, 아, 아무렇게, 아무렇게. 미안. 부엌에 있으려나? 아. 뭐, 딱히 뭐가 안 보이는데, 쇼? 아, 그만 쳐다봐. 아, 이거 뭐야? 이 뭐, 그, 그, 그, 그, 그, 택배 상자로 옮기라는 거야? 이건 뭐? 일진똥이잖아. 치가지왜 이걸 나한테 시켜? 야, 우리 친구 아니었냐? 아나 나 진짜 군말 안 하고 한 시간 다 옮기고 있어 Did you finish c l e a n 어, 거의 다끝내서 조금만 하면 돼. 음, 나 TV 보고 있을 테니까. 깨끗하게 해놔. 알았어. 아, 나 잘. 쟤... 공부자식.. 아니 나도 이거 배민 VIP라고 배달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아 자꾸 놀라잖아.. 어.. 그냥 종이 와줘.. 감시할 때만 또 쓸데없이 날렵해.. 아이 똥아.. 나 갇힌거니.. 이건 뭐.. 신종 학폭이야.. <웃음> 이제 누가 벌설 차례지. 눈깔 빔. 아 버그 걸렸나봐. 다시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정소 다 했니? 응. 난 똥이야. 응. 기다려. 그냥 금방 올 테니까. 응. 뭐 일진이 돼버렸는데요? 악마 똥이 그 자체가 됐어. 뭐야 뭐야 뭐야. 전화가 왔네요. 또. Hey, hey, me... 집계 사장님, 선생님 This... 집기 사장님, 더좀 도와주세요. 여기 심상치 않아요. 느낌이... Bye, bye, Mr.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안녕 핑핑아 난 스펀지밥 가쳤어 <웃음> <웃음> 아 못갔어요 아, 잠깐만 스펀지밥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을 걸려고 하는데 이즈 이즈 이즈 아 그냥 그 지나가려고든 거야 아 뚱아 아 안돼 여기 안돼? 아 오케이 알겠어 이리로 갈게 와봐 여기 뭐지? 너, 여기서 뭐 하니? 난 똥이야. 응.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브당장 자금! 부엌으로 가! 난 똥이야. 아, 진짜. 겁나 더럽게도 해놨네. 이거 치즈야. 스폰지야. 아, 여기다 쓰레기, 여기가 쓰레기통인가? 쓰레기통 어있어 여긴가? 아니, 신종 쓰레기통이네. 야, 이거 뭐, 물에 녹는 쓰레기통인가요? 이거 편하잖아. 이거 우리 집에도 하나 놓고 싶다. 대뜸이형 <웃음> 자꾸 뭐 감시하고 그래 우리 신뢰가그 정도밖에 안 됐어? 알잖아요 저 이거 저그일 하나는 제가 열심히 했던 거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다 넣습니다 자 하나 둘셋 얍! <웃음> 내가 무섭니 허허 허허 아내 삐피가 아스퍼지마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따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니? 너 여기 얼마나 있었던거야 아 칠일째네 어 지키 사장님이다 여기 있에 사... <웃음> 아니 지키 사장도 설마 한패야? 사장님 지키 사장님나 버리고 가지마 야 데리고 가 Uh, uh. Uh, oh. uh -huh. You must sleep because you are next t o m o r r l u c 싫어 이제 그만. 어, 어 You hey you. 음... 그만 봐 e on, ma. Oh, Muller. t o m o 스포 o w 너는 사실 착한 착한 친구였구나 너가 악마가 된건 아니었어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음, 음. 일단 한숨 자고 체력을 좀 비축한 다음에 탈출하자. h hey, hey, hey, <웃음> <Very fat star. 웃음> <웃음> 가 죽여놓고 뭐 추모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지금? 이야 이거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녀석이었네 뚱이를 죽여라 악마인 줄 알았던 스펀지밥 사실 그는 착했습니다 착한 친구였어요 피해 복수를 할 시간입니다 폰지바 복수와 함께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렇게나좀 꺼내주지 그랬어요 당신이 잘못한거야 난 잘못 없어 안녕히 가세요 수고 어. 하... 똥이니였어 아 돈은 또 돈대로 챙겼구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 <웃음> 어왜눈 뜨고 자고 있는데 똥아 일어날 시간이야. 야 치킨 왔다. 안 들리나 보네요. 너가 총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니? 내가 실현해 줄게. 후한 방에 노려야 된다. 성공할 수 있을까? 뚱의 지방이 단 잔뜩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튕겨 나갈 수도 있어. 머리야. 머리를 한 방에 노려야 돼. 스폰저의 밥을 죽인 죄. 달게 받아라, 받아라. 스리토한 파이어. 그렇게. 펀지밥을 위한 피해 복수는, 복수는 성공을 했다. 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모든, 모든 게 끝이 아닌 듯한, 듯한 찝찝함이 남아있다. 이 답답한 느낌은 과연, 과연,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